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분해하는 원리입니다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같은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으며 발랐을 때 하얗게 되고 끈적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벤젠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고 발림성이 좋아서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할 때 바로 발라도 무방하지만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20-30분 전에 발라야 자외선 차단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지수는 SPF PA로 표기하는데요 SPF는 UVB를 PA는 UVA 차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SPF 50, PA3-Positive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것보다는 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SPF15PA2Pa.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SPF30PA2Pa. 등산 및 해수욕을 즐길 때는 s p f 5 0 p a 3 p a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얼마나 바르고 계세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쵸 식약처 기준으로는 얼굴 전면에 0.8g 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또는 큰 대초의 크기 정도 바르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발라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손가락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자외선 차단제를 덜어서 바르시면은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었때 화장이 잘 안먹는 다는 이유만으로 자외선 차단지수가 있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제품들은 자외선 차단지수 권고량만큼 바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외선 차단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화장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덧바르는 용도로 자외선 차단지수가 있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신경 써서 발라야 할 곳은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마, 코, 광대, 턱. 이런 부분을 좀잘 발라 주셔야만이 자외선을 좀잘 차단할 수 있고 또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